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인천 영흥도 지난번에 쭈꾸미낚시 승선했던 그 경연피싱호 오늘은 우럭광어 외수질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이물입니다 만조가 13시 4분 1시쯤 되고 반조가 6시 56분이네요 오 그럼 계속 들물이네 자 날씨는 바람은 솔바람 정도가 있고 너울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뭐먼바다를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모 보통 몇 시간 나가요? 3시간 어제는 조항은 좋았는데 바람하고 너울이 좀 많이 터졌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 될지 그냥 아들놈하고 추억사로 그냥 왔습니다 낚싯대는 꽂아놓고 터에 도착해서 채비 같은 걸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자리는 조기예요 아들 가자 가자 이거 선태낚시대야 혹시나 바다에 빠트려도 괜찮아 편하게 쓰라고 징고 거든 혹시나 빠뜨려도 아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렉을 너무 빡 장관없지 마시고 조금 풀어주세요큰 것들은 터지니까 많이 풀어주지 마시고 손으로 땅을 쓸때 빡빡하게 풀정도 지금 놀래미는 금호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우 우리 아들꺼 싱싱하게 살아있다 오잘 살아있어 준비하시고 동시에 같이 내리셔야 돼요 중간을 내리시고 원클로 장치를 못하신다 어. 아, 같이 내리시는 거구나. 바닥까지 세우 내려오게. 수심으 35m 정도 들어가요. 찍으신 다음에 낚시하시는 요령은 두 바퀴에서 세 바퀴 감고 계시면 됩니다. 어, 내려, 아들. 아들, 요 사이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 딱 끼고 바닥 딱 찍히면 세 바퀴 감어. 아빠 찍혔어. 와, 35m다, 진짜. 저는 전동릴 준비했습니다. 바낙스, 카이젠, 라이트, 이러고. 모르겠어. 그냥 후두후독 하지 않을까? 아빠도 이낚시를 안 해봤어. 바닥을 확인해서, 하나, 둘, 셋. 아들도 바닥 한번 확인해봐. 어? 아빠 벌써 왔어. 어. 와. 한번 올리시는 분들은 내리지 마세요 와뭐야에 아, <웃음> 그 냉장고에 물이 있어요 티빼셔이블이대하고가 아들은 안온것 같은데? 이아니아니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냥 잘 감고있어 오, 우 사이즈 크다. 아, 어, 와, 씨. 오, 오, <웃음> 사이즈 크다. 오 <웃음> 대박. 오, 씨. 오, 어, 개불러올아도 35는 되겠다. 와. 예, 어우, 고맙습니다. 와. 아, 어우, 고맙습니다. 이야, 크다. 와, 아, 진짜. 진짜 좋다! 오, <웃음> 괜히 먼만 바다까지 나오는 게 아니었어. 아까 입질이 어땠어요? 그냥 툭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슬쩍 들었어. 하루종일 단것다뺐다 계속하나봐 아 그래? 어잘 살겠지? 어잘 살았어 어 이거 뭐야? 선바가 저절로 막 눌러지네요? 이거봐 성태야한번 선바 눌러서 바닥을 확인하고 또두 바퀴 정도 감는거야 <웃음> 오우 새우잘 살아있다 신호를 맞춰서 동시에 급기 내리셔야 돼요 뭐 다른 거 하고 계다가또 남편 내리라고 신호내리거조내리그래야지수이라도더 남편하실 다아 이게 뭐냐 그래야? 똑같이 내려야 된다고 하셨어. 어, 내려 내려. B 하면 무조건 내리는 거야. 제가 조작법을 몰라가지고 여기 선바 대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반대로 눌러놓고 있었어요. 메뉴를 안 읽고 그냥 왔더니. 살짝 들어보는거예요아 왔는데 근데 작은데? 아회사할때 아들은 팔감 깨시키고 저는 이거하고 너무 좋은데? <웃음> 오! 접으셨어 야4자 넘겼다 저거 어? 아 맞아 아까 그 입질이 맞았어 아빠 입질 맞았었는데 아쉽다 서태야 손은 팔은 이렇게 잡고 있는거야 동시에 붙임에 이길 준비 하시라고 삐소리랑 함께 동시에 내리게라 동 소리 하 삐소리랑 얼른 내려야돼 천천히 천천히. 어, <웃음> 야, 크다. 와, <웃음> 이거 크다. 뭔지 몰라도 놀래미 였다 우럭이다, 우럭, 우럭, 우럭. 한 번, 가옥가옥가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이즈 좋아. 아들, 아들, 조심해야지. 이야, <웃음> 짜시 <짜식. 웃음> 어, 아, 아빠, 이거 아, 없어. 아, 아들하고 동스코어네, 이거. Okay? 어 내려 내려 아빠 나머지 한마리야 테이블 타이 채워야지 아 정신이 없다 성태야 그렇지 잡았다. 이야, 아, 잡았다? <웃음> 야 짜취 야 아빠꼬 다 훔쳐가지마라 아빠도 잡았다 <웃음> 아싸 멀미 안하니 다이네 <웃음> 작다 그래도 면방생은 되네 낚싯배를 꽂아 꽂고 툴을 바닥으로 쭉내려게오 아빠 꽉 괜찮아 응. 어, 어. 지금 선장님이 포인트도 주시는데그 시간 안에 빨리 끼워야지 내리지 이게 되게 급한 낚시다 자 아들 아까 이동 좀 하세요 이렇게 이동할 때 오. 고기 손질 뭐, 하시고 고기 비장하시고 하시고 세비에이런뭐 준비하시고 얘를 땡겨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딱 맞잖아 아직 어? 종이봉지 같은 거 나눠주실 거? 망 같은 거세우야 부탁해 느낌이 온다 그지어 약간 어아니뭐베스이야 어어 잘 잡는데 아들? 오, 개울 오기야. 50cm. 50cm? 오. 어.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아빠 팔뚝만 <펄튼> 했어. <웃음> 우와, 손. 도... 우와. 아들, 우리가 잡은 새끼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진짜 크다. 잘 봐. 아들, 선발을 누르고, 새우 담그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와 진짜 크다. 와, <웃음> 오자인데 또 오자. 와, 진짜 되게 초 오자. 이모,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어, 어. 거기다 다집어놓는데 네. 어, 어. 여기다가 넣는 거지. 이렇게. 갖고. 와. 타이 색깔을 기억해야 돼. 빨간색. 어. 검은색 빨간색, 그지? 검은색 빨. 어. 색 어. 괜찮아. 괜찮아, 아들도 잡을 수 있어. <돈> 동시에 내려. 내려. 우리 둘다 새우 싱싱한 걸로 바꿨어. 미꼴림 있다, 미꼴림미꼴림 있어. 자고. 나예 네, 떨어졌다. 어안 떨어졌나?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가모. 좋았어. 쭉 계속 그렇게 가모. 어어 작어 오오안 자가 안 자가 안 계속 가버 계속 가버 아들 대단하다 아이고 이건 작다 아빠 이건 내 기다려 들어 올려서 손으로서 잡어 그래, 그래. 잘한 거야. 르, 맞다, 그렇게 맞다. 하는 거야. 썸발을 어 어? 어, 어. <웃음> 내리면 되지아들기 여기 여기. 을 사본 거랑 내거 너무 차이 난다. 니 팔도 굽다.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힘들어, 아들? 아, 팔이 좀 아프게. 어, 쉬어도 돼. 안 돼. 괜찮아, 쉬어도 돼. 안 돼. 와 벌써 10시야 진짜? 오. 아빠 우리 12시에 가 먹어? 그럴까? 한 2시간 더, 더 있어야 될까? 아. 손태야 아빠 쭈꾸미안 가져왔어 그걸왜이 가져와야 돼? 주꾸미가 잘 물거든 안 가져왔어 와아 아, 아빠 그거 믿고 있었는데 다섯 마리씩만 잡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자 우리 지금 세마리씩 잡았지? 아니야 나 우리 네마리씩잡았어어소 손태야 4마리 네 잡았나? 밥나 아, 그이지 유만한 건데 뭐가 안 잡고 더 지지. 추를 접어, 추를. 추를 접고 선반 누르고 새우 담그고 한번 누른 상태에서 추를 당기고 그렇지 야, 저 충돌물일텐데 작은 녀석이네 아주 작은데? 자기 를 보시고 일단 두 보시는 게세가예 뭐냐? 한만보안 돼요 고등어예요? <목소리> 오, 아이 놀래미 진짜 <웃음> 안돼 와, 어 알베고 있네 아, 크기도 하지 어쩐지 손맛이 좋더라 오. 와, 그만 좀해 봐. 아. 이해를 못하 자, 와, 진짜 크다. 근데 알베 있죠? 오. 네, 어, 어. 어? 빨리 갖고 와. 빨리 풀풀 네. 놀래미 잡았대요. 야, 너도 잡을 수도 있다. 미야도 <웃음> 어우, 손맛 되게 좋았어. 막울오는데막 몸부림치고 릴링이 한번 멈추고 막 그랬어. 오. 근데 아빠 올리면서 어, 직감했어. 야, 학교 안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엄마? 엄마한테 잃른다 근데 영상에 녹음 다 돼. <웃음> 야 놀림이 금오이때 그 우럭배 타가지고 놀림이 잡으면 꽝 주사 소리 들어 막 옛날부터 꽝 주사 소리 들어 야너무단 아니거든? 아니 나는 그래도 어머부 어, 있잖아 어, 차, 좌대에서 꽝쳤잖아한마도아 그래도 가보시면내 꽝을 잡았잖아 아빠 이 보자 큰 거. 뭔 좋은 거지? 10m만 50m 정도로 펴가 와. 5 0 m 에 50m 동시에 변할 수 있어야 돼 40m, 45... 오우 와... 오우 광어 나왔어. 광 어, 여기 광어 나오는 데인가 봐. 광어는 입이 약해서 그냥 들다 보면 덩치가 큰 무겁잖아. 그냥 툭 터져버려. 야, 그런 거만얘기야 돼. 방어 가고 이메일 한번 했다 그런거만 이기할때와 뭐냐? 이거 광어 같다? 어우 뭔데? 아빠 드레프어났어 이러면 감아봐 조심이 깊으니까 무겁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아니아니 사자? 이거 그냥 들어도 돼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우와, 이, 이런, 우와. 어, 잘해. 잘해. <웃음> 우와, 이건 이상했어. 강원 줄 알았어요. 우와, 진짜. 성태야, 아빠 추중 받아줘. 예. 아빠, 나도 같이 씻어. 어, 그래. 이이 그래, 그래. 어, 왜요? <봐봐야>. <봐봐> <봐봐> 아빠, 괜찮아? <봐봐> 괜찮아, 괜 야, 이거 살려가자, 아들. 와. 어? <웃음> 살려가자. 살려. <봐봐> 아, 467? 46 46? 어, 자. 아들, 아빠 아빠 봐 봐. 자, 자. 와, 됐어, 됐어. 오, 아들 우리 한건했어 어. <웃음> 아들 이거 꼭 살려 가서 횟떡 가자.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거. 오. <웃음> 파이팅. 여기 큰거 있어, 아들. 같이 내려야 돼, 똑같이. 저 외수질도 처음이지만, 우럭광어 외수질은 처음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 초보한테 저런 게 나옵니다. 와. 수심이 깊어. 또 물었어. 어? 감어봐, 감어봐. <웃음> <웃음> 감아, 감아, 감아. 어, 그래, 아, 근 이거 가마 그러면 어, 어, 자, 자, 자, 아, 오케이, 아, 터트렸다. 파이팅, 파이팅! 오우 작지않아 작지않아 코코 코. 오우 야야야 아빠가 야. 잡은거 아니지 네가 잡은거야 선바 내리고 봉봉 잡고 오, 아, 아들 우리 오늘 성적 되게 좋다 선맛이 어땠어? 약간 어노에서 약간 가만히 끼는 있었는데 어 얼른 내려 이 자식이 또 자리 탓하네. 지가 안 잡히니까. <웃음> 자리 탓을 해? <웃음> 아, 너 맨날 그러잖아. 아, 아빠는 심하게 자리 탓안 해. 아빠도 맨날 자리 탓서나잖아 어, 전에는 그랬어. 아, 지금는안 하지. 저 우리 아들 큰 걸로 한번 끼워줘 봐야지. 이끌렸어 어? 설마? 이끌렸다고 응. 또? 아니야. 채비 많아, 아들. 손태야, 조심. 재밌어? 응. 와, 저거 우려잡은 거야, 손태야. 아빠 절대 아빠 혼자 잡았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아들이 옆에서 같이 파이팅 해주고 같이 있어서 아빠 잡았다고 생각해. 응. 우린 오늘 팀이야 오오 응? 어? 지금 해요? 이렇게 여기다 어. 한쪽에다 퍼서요 나한테 기분 안돼응 해식이 안 이뻐가지고 이거 밥이 <웃음> 점점 많아 많아. <웃음> <알>, 알았어나좀 <웃음> 먹을 것도 맞아 맞아 <웃음> 아들 해에서 먹는 밥 맛있지? 응 음, 맛있어 아아는 님은 선상 처음 타는거예요 타신, 처음 <웃음> 아니요 먼바다는 처음 나오죠 아, 아 그리고 그나마 많이 안꼴랑거리먼날몸바다는 <웃음> 원래 많이 꼴랑거리는거죠? 아니 근데 날씨 좋은 날은 또꼴랑거리는응 음... 어, 삼촌이 주신다 어, 얼마나 줘? 일단 어, 이빨이 어, 좋아. 좋아 그런 다음에 난기만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딱 봐도 형 우리 체급이요. 건강한 거. 그럼 그말이다 먹으면은 아니고 먹다가 배부르면 남겨. 이게 안 자, 튀기는 매 고맙습니다. <웃음> 메추리알이랑 치킨가요상태요 추를 잡아야지 추. 바닥 찍으시고 네 세네바퀴 가보세요 이 a Kiso. c i 세네바퀴 정도 성태는 세바퀴 정도 k i 내려 바닥 찍고 세바퀴 네바퀴 성태는 세바퀴 가면 돼고기이라 도 느낌 조금만 이상하면 들어봐. 아 어, 이렇게 뭐 어, 놀래미 같아. 진짜 놀래미 나오네요. 후두구두 하는 거 보니까 놀래미야. 야 끝까지 후두구두 거린다. 이거 놀래미인데 이거. 아, 어 오락이네? 왜 아빠만 이러지? 아들. 너 자리 바꿔서 이래 인마 <웃음> 지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이게 되게 민감해 엄청 민감해 그래서 조금만 살짝 들어보고 이상하면 바로 그냥 안적도 안적다 안 아들 아들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어우 제대로 안적도 안 바닥 찍었어. 찍었어? 마어어 됐어 그렇지! 감어 감어 감어 그거거든 야 크다 천천히 가어 천천히 아야아니야 아니야. 계속 감아야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감어 계속 감어 있잖아 설령 털렸어도 털렸어도 계속 감는거야 계속 가마 계속 오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봉돌 잡고 봉돌 잡고 끌어올려 야 크다 아들 <웃음> 그렇지 이거, 이거 잡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이 이거 반을 빼야지 좋아 제대로 잡았어 원래 제대로 호킹되면 팔 아픈 거야. 아까 태 새우, 팔새우로 바꿔줄게. 아빤 살았어, 상태 것도 살았더만. 어우, 막판에 우리 아들 한건 했어. 됐어, 오, 오, 들어, 들어, 들어, 그지오폴링 바이트야, 가모, 가모, 가모!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어어 그렇지 야 이거 크다 야어 <웃음> 아들 버저비타 하는구나 계속 어야 이거 광어 아니냐 너 아빠 단말이 왔어. 야, 근데, 니건 네 상대가인데? 아빠 거랑 니네 거랑. 아빠, 아빠 빨리 좀. 뭘, 뭘 아빠 빨리 좀이야. 천천히 감어. 그게 바로 손맛이야. 이야, 너 사고 칠줄 알았어. <웃음> 이 짜식, 오 그래. 사짜 남는 거라. 이야, 짜식 저거. 와, 아들, 와, 아들 사차 잡았다, 진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저, 저, 아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초등생이 개울옥을 잡냐 이거 냉장고에 넣어 이아저기내려보요 <목소리> 벌써? 아들 너뭐 할거야? <목소리> 자 갈무리 잘해 너드래플린데 깜짝 놀랐어드래플 아니야? 됐어 이 정도가 딱 좋아 내려가 앉는지? 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넘기지 않게 바닥 한번 찍고 어 됐어 반 바퀴만 더 가봐 여기 어우, 너 뭐냐? <웃음> 너왜 그래? 신난다너왜 <웃음> 그래냐? 아, 진짜. 이거는 확다 예상 못. 아, 에이, 아빠 뜯겼어. 헌태야 리를 리를 잡아야지, 리를 그렇지. 어우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와 짜시 얌마 네가 다 잡으니까 아빠 잡을 게 없지 추를 잡고 추를 잡고 또 찍어. <웃음> 오 광어 잡으셨어 근데 아빠 광어는 무조건 찔찔 필요해? 이제 저거 물고기 정리해야 되는데 이 다음번엔 응. 케이블 타이 하자 응. 컴퓨 차만 이동해서 해해 고기정리해야 돼. 아들 어? 책이 다 가져가? 어. 네? 가능해? 와 이게 되게 잘 잡네 이 자식이 이거 이거 케이블 차 있으면 하나 남무다 썼어 우리 이거 <웃음> 어. 너 너무 잘 잡은 거 아니야? <웃음> 너무 잘 잡는 <재밌는> 거 아니야? <웃음> 어 언복이 조금 있어요. 어, 언복이 좀 힘든 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봐. 집중하니까 물지 <웃음> 느꼈어 <웃음> 선생님 보고 계셨어 나고있다 cctv 도안아주셨나 아들 오늘 팔 떨어지네 아빠 다음에 또 와요 야 네? 어? 아 먹었다. 아빠 이거 지금 방송 다 녹화되고 있어. 큰놈으로. 안차좀 보러 왔어. 아니 30cm에요. 딱3 0 c m 요 예예. 아 이거 90cm. 예예. 예. 이건 30cm. 몇바퀴야 돼서. 몇마 잡고. 바닥에서 한바퀴, 반, 두 바퀴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약간 끓일때도 있어요 거의 바닥이네요 예예 다들 준비해 어우 새우가 싱싱해 다들 엉키면 자른다 마지막이라 여기 하 앞에 사진 더찍으실 네, 저희 쪽으로 찍어주시고 아다가 다른 거다찍으시 거기 잡으신 거다 앞으로 갖고 오세요 차이 표시해고 앞에서 사진 한 번만 찍 바닥에다 보여주세프리포인 오우 야넌 뭐냐? 오우 오야 지구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감모감모감모야너 <웃음> 뭐야? 뭔데? <웃음> 나 참, 나. 광울 <웃음> 아니면 개구러기다 임마. <웃음> 와, 너. 야, 야, 야, 개, 계속 가마. <웃음> 자, 아빠도 왔다. <웃음> 저는 잘봐고 오, 뭐야, 야, 너, 아빠보다 더 컸어. 오, 오 씨. 오. <웃음> <웃음> 와, 대박. <오> <웃음> 야, <웃음> 야, 뭐냐, 너? 아, 나 진짜. 아, 짜식이, 이게. 오오 야, 야, 야, 대광어 나왔다, 대광어. 진짜 돼, 진짜. 와, 막판에 진짜. 야너 뭐야 아, 어우 <웃음> 아이고 아빠 면방생이다 뭐, 뭐, 뭐, 뭐. 와아 진 칠자 칠자 조금 빠지네 칠자네 저 위에 걸려있으니까 얘 이거 누가 안믿었는데와너 뭐냐 진짜 얘 저거보다 가고가봐어이 자식이 갖고 있어 오늘 큰 것만 두 마리 잡네 와 그러게 이야 이모 흥분했어 보다 <웃음> 크다 와 대박 진짜 야더 크다 아치사하게 진짜 그냥 호기심으로 약간 들어갔는데 뭐가 쿡찾는게비아 오늘 다 그랬어 큰놈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하세어안녕하세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 와 강호 와 멋지다 강호 와 진짜 크다 진짜 멋있어 이야 사이즈도 괜찮아 아빠 저큰줄 알고 긴 따기 하고 가야 돼응긴 따기를 하고 가야 오 이쪽으로 아빠 이쪽으로 던져 많이 잡았다고 그 그러게 저희가 오늘 12리터를 갖고 왔습니다 저도 아들내미도 꽝 조사라 적당히 잡을 줄 알고 여기 못 채울 줄 알았더니 어린도 없어가지고 차에 다행히 24리터짜리 쿨러가 있어요 거기도 어른 두면 많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둘이 잡은 거지만 사이즈도 좋고 사장님 마인드도 좋고 경연 피싱호와 함께 있습니다 오우 저희 오늘 손맛 징하게 보고 와요 제가 47 아들내미가 1센 m 를 하나 앞섰네요 48짜리 한 마리 나왔고 어 막판에 좋습니다 제가 오늘 물때가 좋아가지고 아, 제에도가러먼먼 그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들냉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초등생도 개구력 잡을 수 있는데 <웃음>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신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오늘 많고 그랬어요 저희 아들 다음에도 또올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